자란 찬단군의 자손이요 진제에 맞섰던 3운동은 자주 독립의 선언이라 너희가 진일로 나라를 팔고 더러운 돈 배를 채울게 미룬 동립 위해 싸워왔다 싸워왔다 나라 떠나라 이젠 떠나라 저희이땅에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 국민의 힘으로 세제의 항거한 사일부는 민주의 뜰거 영원이라 너희가 독재의 오물을 먹고 민주를 죽이고 전쟁을 부를 때 국민은 자유를 위해 싸워왔다 국민은 통일 위해 싸워왔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지킨다 떠나라, 떠나라, 이제 떠나라 너희는이 땅의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너희는 이 땅의 국민이 아니다 떠나라 떠나라 헤라민국은 우리네 빈구로